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 초롱소장의 하루는요 레이카운티의 하루였었어요 어, 오늘 2020년 9월 25일 어, 레이카운티 거제이구역 레이카운티 1순위 일반 분양 청약일이었습니다 오늘 어, 아침 한 7시 반 전부터 제 핸드폰 벨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화를 막상 받아보면 어, 그냥 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모집 공고문 정도만 한번 보셔도 다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의 질문들부터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을 정도의 애매하고 헷갈리는 그런 주택 수라든지 뭐 부양가족 수라든지 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화부터 정말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7시 반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해 가지고 어. 뭐 심지어 뭐 씻고 있는 시간에도 머리 막 말리고 있는 드라이 막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출근하는 자 안에서도 완전히 눈 뜨기 전부터 레이 카운티 하루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레이 카운티를 제가 들고 있네요 전화가 너무 조일 달아서 울려서 다못 받았습니다 그냥 상담 중입니다 문자 날리고는 전화를 못 드린게 한 200통은 넘지 싶습니다 전화가 어. 레이카운티저 모델하우스에 가서 콜센터 제가 월급을 받아 와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그만큼 레이카운티가 굉장히 인기 있고 부산에서는 검증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에 전화하면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통화가 되겠냐고요. 전혀 안 되겠죠 전화가.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다못 드렸어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또 청약들은 또잘다 하셨지요. 잘 해놓으셨으리라 보고, <웃음> 어느 타입에 넣으셨습니까? 우리 경쟁률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큰 평수부터 한번 볼게요. 어, 대형평형은 아예 일반 분양이 없고, 통장 300만원까지 넣어놓으면 다청약이 가능한 가장 큰게 이제 84A나 B타입이었죠. 전체 통장 개수가 여기 오몇 개가 들어갔냐면요. 19만, 19만, 1 1 7개든가요 제가 계산해놨는데 을 아까 블로그 쓰느라고 어디 가버렸네요 19만개가 넘게 들어갔었어요 통장이 부산에 그렇게 많은 청약 통장이 있는 줄을 저는 오늘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 통장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또 타입이 어느 거냐면 여기 84B 타입에 들어간 통장 개수가 부산 지역에서만 79,076개의 통장이 레이카운티 거제이구역 84B 타입에 들어갔어요 어, 기타지역에서 청약한 것만 해도 4547개의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경쟁률은 133.12 대1 이네요. 7만 9천 개가 넘는 통장이 들어갔는데 어, 기타하고 합하면 8만 개가 넘는 통장이 들어갔는데 경쟁률은 133.12 대1 이에요. 이것도 대단하죠. <웃음> 어. 84b 타입만 개수가 594개가 일반 분양이 있었어요. 이거 웬만한 지역에 일반 분양 전체 물량이 이것도 안되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133.121의 대 통장수는 거의 8만개가 넘는 통장이 84b 타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은요. 540, 544개를 일반 분양 물량에 공급을 하는데 1순위에 69,152개 당에 1순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 4,378개의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경쟁률이 127.1,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아,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7호는 이게 4세대, 2세대 뭐 이런 정도로 청량을 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쪽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 다음에 5구 타입을 보시면요. 5구 타입은 262세대를 공급을 했고요. A타입은 그리고 5구 B타입은 116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법 되고 경쟁률은 그나마 낮았던 게 5구 B타입이었어요. 물량도 좀 있고 경쟁률이 그나마 낮아도 이게 청약의 당첨만을 노리고 했다면 오구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또 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 싶네요. 그렇죠 오구A 타입은 전체 통장이, 어 당해 지역에서 17,800 36개의 통장이 들어갔고요. 기타지역에 1,257개의 통장이 1순위로 5구 A타입에 들어갔는데 경쟁률은 68.08대1입니다. 저는 이 점수도 굉장히 궁금해요. 경쟁률은 뭐 아까 133대1, 뭐, 뭐 68대1 이런 수준이지만 통장 개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 정도의 성적에서 끊길까? 너무너무 그것도 궁금합니다. 가점제 점수가 대단한 레이카운티죠 그죠 그 다음에 49A나 a 요타입도에 보시면 어 경쟁률이 이것도 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50세대를 공급하는 49A 타입에는 1975개의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기타지역에서 154개 경쟁률이 39.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어, 처음에 이거 그거 그, 그제 이구역 일반 분양 그 공고를 봤을 때 어머나 이 4구 A타입은 혹시 미달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살짝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분양가도 만만찮은 지역이고 레이 카운티가 그 다음에 이왕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려면 뭐 최소 5구 이상은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살짝 했는데 어 정말로 예상을 깨고요. 어 인기 지역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건 해마 지역 역세권입니다. 4구 타입은. 그리고 점점 뭐또 실버 인구들이 많아지고, 어 그리고 고급 싱글족들이 많죠. 연봉이 높은데 뭐 결혼을 안 하고 있고 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또 거제 이 구역 이 레이 카운티는 반경 5분 안에 각종 관공서가 다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그걸로 얼마든지 나중에 뭐 전월세 이런 걸 놓는 그런 수익성 사업으로 서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첨되신 분들은 어,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 하셨습니까? 부산에 이렇게 놀라운 단지가 있다는 게참 대단하죠. 735대1, 643대1, 뭐. 어마어마합니다. 개수가 작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통장이 8만 개 넘게 들어가서 133.12 대1 대단하죠. 어, 어제 특별 공급도 제가 놀랐지만 1순위 청약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어, 그만큼 어, 부산은 어, 아직은 나중에 당첨이 되면 최하 이거는 세율 가장 상계 올 말까지는 55%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77, 6 6일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늘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첨되기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재테크가 될 그런 지역 같습니다. 입주, 입주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겠죠.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미리 돼지 꿈꾸세요. 그리고 그제 이 구역 조합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오랜 기간동안 철거가 안돼서도 애를 서셨고 그랬는데 뭐 고진감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렇게 또 좋은 열매를 맺은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열매 맺은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 밴드를 중심으로 또 실소유자들 중심으로 그 기본 틀이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걸 다또 이루어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거든요 그 다른 재개발 구역에 어, 아직 이렇게 뭐막 사분오열돼 있는 그런 구역들이 어, 이렇게 레이 카운티나 어, 이런 다른 그잘 돌아가는 그런 그구역에 조합은 그 밴드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스마트한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리드를 하면 어, 굉장히 또 추진력이 있고, 그렇게. 재개발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열매를 어, 따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